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금 제가 원피스 바우티러시 지금 제가 봤을때 유튜브에서 1등인거 같아요 1등 제 채널을 굉장히 많이 봐주고 계신데 봐주시는 만큼 구독자가 나와야 되는데 구독자가 지금 엄청 적어요 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누르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할거는 자여기 전투 요거요거 요거. 요 이벤트인데 자 보면은 보스 습격 중이에요 옛날에 스탬피드 나왔을 때 일본에서 보스 배틀 있었는데 이제 정상결정 컨셉으로 나왔어요 제1중대 혁명군 사부하고 스탬피드 루피 가지고 오늘 요거 무제한으로 때려 부셔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벤트 기간인 거 아시죠 이벤트 기간이랑 여기 보시면 무료로 뽑기 1 0일할수 있어요 요거 지금 바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뽑기 먼저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쓰레기! 자, 또 쓰레기! 자, 또 쓰레기! 자, 또 쓰레기! 또 쓰레기! 또 쓰레기! 하, 이 느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역시 공짜로는 잘안 주는 것 같아요. 또 쓰레기! 아이, 샜나, 이거. 아이. 아이. 에이, 아, 여러분, 11에 날렸어요. 공짜로 잘안 주네요. 여러분, 하지만 저한테 지금 여기 모아놓은 아, 158개 다이아가 있습니다. 오늘 바르톨로메오 이거 떴는데 조금 더 좋은 캐릭터 나오면 제가 200개 다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미션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받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검은 수염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은 수염 여기 지금 특훈에서 달리고 있는데, 레벨이 언제 올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자, 미션 다 됐고요. 지금부터 무제한으로 정상결전 3대장 보시기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키자루가 떴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마르코 저마코있죠 저도 자매칭준비중자 기자루, 고스랭크 8이니까 금방 잡을 것 같네요. 저는 공격력은 일단 루피가, 스탬피드 루피가 좋고, 이거 둘다 레벨 100짜리거든요. 근데 방어는 사보가 좋아요. 스킬은 제가 다만땅 올려놨고. 자, 기자루 바로... 나왔습니다. 자, 공격기. 여러분 분발해 주시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먼저 원펀치 날려주고 엘리펀트건 한번더 날려주고자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아 저만 때리네 이거 어디갔어 멀리도 계시네 오디언이 좋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이제 때입니다. 오오 구야누해야 하지만 저는 택피가 좋고 나요 어디야? 트디고고 여러분, 거의 다온것 같아요. 다 잡았습니다. 아, 이거 샹크스, 상황 샹크스 좋네요. 뭐, 상황 샹크스 잘하네, 요 어우, 제어 제가 MVP 받아주고. 레벨이 낮으니까, 근데. 자. 골살이로 잡고요. 자. 뭐, 이거 하면은, 스킬 보수도좀 많이 줘요. 다시 합니다. 계속 이어서 갈 거예요. 있는 거 최대한 닫습니다. 오늘 자, 이번에 루피로 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바로 사보로 플레이하는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지금 키자로 잡을 것 같거든요. 자, 키자로 잡을갑니다 레벨이 근데 한15 넘어가면은 사실 잡기가 좀 힘들어요. 어, 근데 14 떴네. 제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요스탬피를 사고 이게 개꿀인데 자 아, 식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가 10 넘어가는 애들은 중간에 보스들이 다시 떠요 중간 보스가 또 떠요 뭐칠문에 나와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키자로만 잡으면 끝나는게 아니에요 일단 보시게 될건데 이번에는 레벨이 거의 뭐 아까 8에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잡기가 좀힘들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단 잡고 바로 주고 혁명군 사보는 사 해방밖에 연타가 서방밖에 없대요. 그래서 비교적 좀 약한 캐릭이긴 해요. 하지만 용의 어, 선교를 주고 2세미세 때립니다. 올렸습니다. 아, 지금 이럴 때 많이 때려놔야 돼요. 이제 중간 보스로나오게된것 같은데 이것 봐요. 7모해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개코모리가 아 떴고 오우 어디갔어? 뭐. 야, 씨, 데미지 많네. 데미지 크게 주네요. 아우 죽네요, 죽어. 오우, 씨. 자, 루피 바로 들어갑니다. 루피 바로 들어가서 자, 바로 갑니다. 일단 여기는 에이스가 저거 해줄 것 같고. 자일 모리아 한방 때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데리한번더 때리고 끝까지 됩니다 모리야 먼저 잡으면 되겠네요 모리야 지금 왔죠 모리게어요모리야 이제 모리어요 모리아 니야 오, 리아 이제 리 난리죠 아주 난타전입니다 난타전 여러분 보스는 게한 사람만 따려 하면 되기 때문에 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쉽지 않았네요 두 명까지 나와가지고 키자루가 확실히 효과가 좋네 블링블링하고원브이한번더 어, 없고 자 격파했습니다 다 자, 홈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계속. 내 레벨이 더 높은 히사루가 나올까요? 자 12짜리 키자를 잡으러 갑니다 어려울 것 같지 않죠? 자한번더 자, 사보러 가겠습니다 내 네, 캐릭터 둘다100 레벨 100짜리 사보러 갑니다 뭘 뭐야 아, 자 기다려 뜹니다 아 카카쿠리 검은 수염 라인업은 좋네요 자 공격 자, 공격기. 바로 갑니다. 정상결전. 이거 좀 약해, 안 돼. 아, 이거 를 노리고 있군요. 자, 용의 신결 한번 알려주고, 쿠원 먹고, 용의 발톱 쏴주고, 아, 생각보다 빨리, 빡... 개코머리가 또 나왔습니다. 칠모야가또개입하고요 근데 어쨌든 피자는 다 잡은 것 같죠, 지금. 어우, 난타졌네. 난타졌네. 어우, 피자를 잡아야 됩니다, 피자를. 피자를 다 잡았다. 요거면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쇠고모리아만 잡으면 모죽 것을 안주고싶 이게 개입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다 때리니까 어려웠어 뭐 그래서 이거스서 한번 올려습니다 이리 와. 다시 이 어우, 씨. 자, 다시. 거의 다 잡았네. 거의 다 잡았습니다, 자. 와, 애좀 먹었네. 자 볼까요? 오검은오 <웃음> 오, 로, 자 됐습니다. 자, 더하면 이게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 결전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선물 받고, 자, 선물 싹 받고.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부터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 여기 동맹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무기월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나갈게요.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야? 동맹 탈퇴하고 동맹을 하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당연히 구독자가 되어주셔야겠죠 이 동맹을 만들건데 동맹 결성 결승 누를거에요 동맹 결성 이거 누를거거든요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과 동맹 같이 맺어주시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동맹이 되어서 플레이하는거 여기 보시면 은뭐 게시판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그 동맹명을 추천해 주시면은 그 동맹명을 이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동맹을 받고 그리고 같이 플레이를 하는 뭐 그런 조금 이렇게 뭐 팀적인 느낌 그래서 제가 동맹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댓글로 동맹명 제안해 주시고 지금 다 보셨으면 무조건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우리 하나의 동맹으로 같이 한번 맺어 봅시다 여러분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